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논절청년입니다 오늘은 우렁각시와 같은 존재인 로봇청소기 트윈보스 S9 프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래전 로봇청소기와는 다르게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것은 물론 먼지를 자동으로 흡해주는 입 먼지 처리기 스테이션까지 포함되어서 혼자 사는 사람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사도 맞벌이 부부도 너무 편하게 쓸만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윈보스 S9 프로의 디자인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드려요 구성품은 로봇청소기 본체를 시작으로 물통 겸 먼지통, 리모콘, 헤파필터, 사이드 브러쉬, 전용 물걸레, 사용설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먼지 처리기 스테이션 구성품으로는 더스트백과 전원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일반 로봇청소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단에는 높이를 감지하는 프레스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 앞쪽에는 벽면 감지 센서, 충돌방지 센서, 카펫 감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추락 방지 센서가 탑재되어 벽이나 가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계단 및 형광등을 감지하여 낙하로 인한 제품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만약 비슷했다면 제가 이렇게 가져올 필요가 없었겠죠 트윈버스 S9 프로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100만 개의 맵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맵이 유실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가 제대로 되기 힘들고요 금지구역이나 방 설정을 새롭게 해야 돼서 굉장히 번거로운데 일자별로 맵을 백업하고 원하는 날짜에 맵을 복구할 수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지통을 비워야 하는 수고도 덜어주고 있는데요 청소가 끝나고 먼지 처리기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건 기본이고요 최대 90일간 먼지를 비우지 않아도 될 정도의 더스트백이 장착되어서 매번 손으로 더러운 먼지통을 만져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5리터의 더스트백이 꽉 차면 교체해야 되는데요. 먼지처리기 뚜껑을 열고 더스트백 위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 빼면 먼지가 흘러나올 일이 없어서 굉장히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먼지처리기 배관은 꺾이지 않도록 L자 배관으로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L자 배관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약한 흡입력으로 인해 먼지가 끼거나 막힐 걱정 없이 먼지통에 있는 먼지를 더욱 강력하게 흡입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먼지 처리가 구동되지 않으면 두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상호 페어링이 되어 있는지와 앱 설정에서 청소 후 먼지 처리가 몇 회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페어링 방법은 먼지 처리기 상단에 있는 홈 버튼과 플레이 버튼을 동시에 10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페어링 상태로 진입되고요 이후 로봇청소기 있는 홈 버튼을 10초 정도 누르면 페어링이 완료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먼지 체리 스테이션과 로봇청소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여야 하며 앱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트윈보스 S9 프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람이 손으로 문지르 듯한 물걸레 무빙 기술이 탑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경로 최적화 상태로 S자 경로를 그리며 먼지를 흡입하는 것 같지만 타사 제품과 같이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Y자 형태로 한 곳을 여러 번 반복하여 더욱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물걸레 모드를 동작시켜야 하며 일반 모드에서는 S자 경로만 그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걸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걸레 키트를 장착해야 하고 물통 겸 먼지통에 물을 채워야 하는데요. 위아래를 잡아서 빼고 왼쪽에 있는 마개를 열어 물을 채우면 됩니다. 사용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아서 한두 번 사용해보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앱과 연결 방법도 간단합니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스토어에서 MGTAC이라고 검색하면 앱이 나오고요 해당 앱을 실행 후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와이파이 비밀까지 입력하고 스마트폰 설정에 있는 와이파이에서 MGTAC 모델명을 선택해야 연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MGTAC 모델명을 연결하는 부분만 잘 넘어가신다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앱에서는 최신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전체 청소, 물걸레 모드, 방 청소, 구역 청소, 집중 청소와 같은 메뉴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로봇청소기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구역 청소의 경우 강아지가 있거나 매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사용하면 좋은데요. 구역 청소를 누르고 왼쪽 아래에 있는 네모 또는 마름모 형태의 지정 아이콘을 눌러서 원하는 구역만 지정하여 청소할 수 있습니다. 금지구역 또한 기존 5개에서 10개까지 지정할 수 있어서 원치 않은 곳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 청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청소 예약, 먼지 처리기 사용 설정, 소모품 수기 주명 확인, 방 관리 등 다양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앱은 필수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앱이 아니더라도 리모컨과 먼지 처리기 상단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로봇 청소기를 컨트롤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리모컨 가운데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청소가 시작되고 홈 버튼을 누르면 도킹 스테이션으로 돌아가게 되어 습니다 리모컨으로도 물걸레 모드, 집중 청소, 알람 끄기, 청소 모드 설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청소하는 모습을 살펴볼게요. 동작하는 모습을 보면 구석구석 깔끔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DTOF 레이저 센서와 SLAM 항법 기술이 적용되어 최적의 경로를 설정 후 S자 경로를 그리며 빠진 곳 없이 깔끔하게 청소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원래 의자와 같은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 좋지만 그냥 둔 상태여도 사이사이를 여유있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2cm 문턱도 거뜬하게 통과하는 제품으로 다소 높은 매트가 있어도 걱정없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동모드, 한국어 지원, H14 등급 헤파필터 1회 충전으로 75평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는 5200mAh 대용량 배터리, 3 3 0 0 p a 흡력, 입 아주 작은 먼지까지 쓸어 담을 수 있는 메인 브러쉬 등 무엇이 매력 포인트라고 할것 없이 정말 끝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트윈보스 S9 프로입니다 더욱이나 20년 이상 운영된 국내 기업에서 1년 무상 품질 보증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믿고 사용해도 되겠죠. 회사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청소까지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나요? 정말 구석구석 먼지 한 톨까지 청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청소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트윈보스 S9 프로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